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피읍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단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파 리, 파 리, 파리 파리 파리 포도, 포도, 포도. 피아노, 피아노. 피자, 피자, 피자. 지퍼 지퍼 지퍼 포크 포크 포크 우표 우표 우표 피 코피 코피 차표 차표 차표 투표 투표 투표. 투표.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-아 피아노 파리 파리 도, 포도, 포도. 코피, 코피. 포크, 포크. 지퍼, 지퍼 피자, 피자 차표, 차표 투표, 투표 우표, 우표 다 따라서 해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